나 편지 읽었어. 읽었어. 어. 뭔데, 읽었대 어? 더 지하로 아,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. 여긴 어디죠? 여기는 여의도 페어몽. 오빠, <웃음> 어, 뭐? 다시 말해봐. 여의도, 아, 페어몽. <웃음> 오늘 생일 기념으로 여기 왔거든요. 야 맛있겠다 음식도 없는데 벌써부터 <웃음> 아, 너무 배고파 <웃음> 어, 지금 수영한입장했는 지아는 아닐텐데? 스펙트럼 가는 길이라고 어, 써있지 않을까? 1층 로비 방향의 객실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로비 방향의 객실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는데?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오리가 되게 맛있다 그랬어 베이징 덕. 이 진짜 진짜 오리잖아 음. 싱가포르 치킨 맛있어 싱가포르 치킨 좀 맛있어 <목소리> 이 정도면 먼저 먹어야겠다. 나와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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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표다 너무 고어그거 진짜 많이 먹을 거 같아 거 응. 다... 나도 지 나도 뭔고해제야 근데 원래 점심은 많이 먹었어저녁을안 먹었어. 근데... 근데... 근데... 근데... 근일 근데... 근데... 근먹 근데...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야채를 거의 안 먹었어. 거 먹어. <웃음> 야채 가져오긴 했어. 그래야지. 나도 진짜 맛있어 아, 나 내일까지 밥안먹어도될것 같아 근데 내일 점심되도 배고파 출발할까 원래는 저 말랐는데 오늘 많이 드셔서 그런가봐요 네. 비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종일 내린대 진짜? 커피도 응. 못 마실 것 같아 <웃음> 왜? 너무 배불렀어 그치 티가 나올 것 같아 커피 응. 비 오는 서울거리 진짜 아이폰 흔들림 방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치, 그치. 예전이었으면 지금 거의 토 나올 정도로 흔들렸을걸? 방지 되는 게 티가 많아 응 우리가 그냥 손으로 들고 다녀서 찍는데 그치. 생각보다 많이는 안흔데 흔들리긴 하는데 그치, 그치. 우와 엄청 커 우와 여기 너무 잘돼 있어. 나또 우아거리고 나오겠다. 방금도 우와 여기 너무 잘돼 있어. 그러니까. 빵빵한데. <웃음> 대박. 맥주도 있어. 어. 민스. 여기 앉을까?